안녕하십니까. 7월 6일자 해외선물 원기 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나스닥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증시는 경기 침체 이슈로 2% 하락 출발했는데요. 기술주에서 클라우드 관련 긍정적인 소식에 나스닥은 상승 전환했습니다. 영란은행 금융안전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영국과 세계 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 유로화가 달러 대비 크게 하락했습니다. 원유는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WTI는 100달러 이하로 떨어졌고 원유의 하락으로 에너지 업종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은 역시나 경기 침체 공포의 영향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미 세계 주요국들은 1년 이내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에서도 2년물과 10년물 채권 금리가 약정되면서 경기침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네요. 안전자산인 달러와 및국채에 자금이 몰리는 것도 같은 이유가 될수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로 세계 경제 정상화는 더욱 힘들어 보이네요. 연준도 이런 추세라면 빅스텝으로 전진하기는 다소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스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들께서는 h t 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48% 매도 52%로 매도우위로 전환되었네요. 원유는 매수 9% 매도 91%로 역시 매도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90% 매도 10%로 매수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침체 가능성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어 안전자산에 투자가 몰리고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스금은 11,300포인트와 12,3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97달러와 106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750달러에서 1,80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